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윤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2020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이제 추석 때가 이제 왔습니다 아 다들 그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<웃음> 매년 하여튼 뭐 코로나 시기도 있고 그래서 아, 영상으로 하여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, 다들 그 가정의 행복과 예, 건강이 아, 항상 차고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아, 이번에 연휴가 좀 기니까 아, 다들 안전운전해서 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다들 안전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, 자, 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아, 어, 다른 직원들 인사할 직원들 뭐 제가 또 여기 촬영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배민석 팀장이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야, 목소리 잘 보내시고요. 어,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지? 영광입니다. 어, 그래. 오늘 하루도 잘 부탁,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전 팀장, 추석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어,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,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네 오케이. 네, 자, 부끄러워서 네, 알아놔. 자, 우리, 네. 자, 우리, 이수민 대리. 자, 추석 인사. 너 같이 해도 돼. 일로 와. 자, 대리 저는 서 있을게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예, 무소 김영민입니다 추석 미술 잘 미술입니다. 보내시고요. 추석 잘 보내세요. <웃음> 예, 오케이. <웃음> 자 여기까지 할게요. 예. 자 추석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저희 부사장님. <웃음> 예. 안녕하세요. 여 <웃음> 네.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,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앞으로도 많은 어,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우 훌륭하십니다. 자,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자 추석 잘 보내세요.